야 유르르 니가 산책 다녀오라고 응아야 이번에 오빠 차례거든 내가 어디 다녀왔다고 응 아니야 망고는 너랑 더 산책을 가고 싶대 응 아니야 망고는 오빠를 산책시키고 싶대 응 아니 어? 응. 내가 개같다는 얘기냐? 어. 에이 그... 가지 말고 내교리파셔라때한 번만 가자 응? 아아 낑 어? 뒤진다 아 맞다 깜빡했네 내일 학교 수행평가있는데 공부해야겠다 어, 어, 아 맞다 난 지금 통과해야 되는데 아. 어, 어, 맞다 어, 오늘 어, 일요일이지? 어, 교회가서 고해성사 해야되는데 오늘 내 동생을 주먹으로 지옥으로 보낼 것 같다고 아 맞다! 오늘 택배 오기로 했는데 착불이라서 아저씨한테 돈들려야되는데 어, 맞다 오늘 친구 생일파티? 아 맞다 나 치과 가야되는데 아 어, 맞다 오늘 잠자는 날? 아 맞다 밥을 안 먹었네 내가 <웃음> 니네 둘다 당장 나가서 산책시켜! 아니, <웃음> 어? 나처럼 키엽고 끔찍한 동생 위해서 오빠가 대신 한 번, 어? 산책 갔다 올수 있는 거잖아. 아, 이거, 이거, 이쥐 독사 같은 주둥아리에 아주 하늘 같은 이 오빠한테 함부로 앉으려고. 어, 제지 니? 왈? 왈? 왈? 왈? 왈? 망고야, 왜 그래? 남무야야 너도... 어? 남무시? 내가 밥 주고 잘해 주니까 내가 만만해넌안 되겠다. 아,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강아지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? 아니넌 뭐야, 조그만게? 어디 어래이는 일에 겨드로아 그래도 이렇게 작은 강아지가 때리 곳이 어디 다고 때리시냐고요? 아, 내가 내 개를 때리든 어떻게 하든 뭔상이냐 어지러워 부리지 말고 집이나 가! 할아버지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시는군요 그 학대요 신고할게요 네네 할아버지 우리 동생한테 잘못 걸린거야 우리 동생이 어독살 주둥아리에요 그래 뭐 신고해라 신고해 난 잃을 것도 없다 아, 이딴 거 그냥 개고기로 만들어버려야겠다 엘리엘리? <웃음> <웃음> 여기 인형 골목길인데요. 여기 동물 학대범이 있어요. 빨리 와주세요. 아, 할아버지 정말 로망하셨나요?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은 강아지 키울 자격이 없어. 아니, 네돈 주고 시양에서 내가 산 강아지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? 응, 됐다, 도망자. 아이 탁! 탁! 탁! 탁! 탁! 탁! 아, 탁! 어? 어? 그만! 잠시 후... 아, 술 냄새... 할아버지! 술좀 적당히 잡수세요! 어이. 그리고 강아지를 때리셨다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? 아유 아니요! 난 그런 적이 없어! 내가 술이 너무 취해서 그랬나 봐! 아유 기억도 안 나! 아... 알겠습니다, 네!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. 할아버지 술 많이 드셨으니 댁으로 들어가세요. 어? 경찰관님 뭐 그게 다예요? 아니 저 할아버지가 막강아지를 엄청 때렸다니까요. 미안하다 이게 최선이야. 대부분 동물학대란 게 현장에서 학대 행위가 즉시 확인되지 않고 뒤늦게 신고를 받아서 확인되기 때문에 처벌을 할수 없단다. 학대 당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으 그러면은 저 할아버지한테 강아지 만이라도 데려와요 불쌍하잖아요 그것도 함부로 할수 없어 우리나라에선 소유 동물을 재산으로 보는데 그걸 함부로 내가 뺏을 수는 없잖니 으이씨 범이 도대체 왜 이래 어, 우리 친구 강아지가 겨 어, 물금 취급받다니 어아아 어! 어, 어. 이, 이런 동물학대가 엄청 많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나도 참 안타깝단다. 그럼 이만. 어? 어... 어이고백이들잘 왔지. 내 강아지한테 신경 끄고갈길 가라. 어? 가자. 아. 헤이 엄, 음. 헤이 엄. 음. 오 어, 강아지 너무 불쌍해. 아, 툭 강아지로 구출해 주자. 그래. 아 여기 있어. 밥. 이거 마른 거좀 봐. 밥하고 물을 한참 동안 안준거 같아. 우리 망고 거를 좀 나눠 주자. 그래. 이거 먹어. 맛있네 한동안 굶었나봐. 어? 너 뭐야? 개주제 몰래 훔쳐 먹은 거야? 너도 우리 아들이랑 똑같네. 몰래 내도 훔쳐 달아나는 거. 넌안 되겠다. 좀 맞죠? 너무 불쌍해 오빠, 그만 하고 똑바로 찍어 그만 울라이겨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에서 왔습니다 아 그게 뭐요 이 아이들이 증거를 저희 쪽으로 다 보냈고 강아지 구조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아이, 저 쥐콩 망한 것들이 너 무슨 짓을 한 거요? 아이고 불쌍해라 할아버지 왜 강아지를 학대하신 거죠? 말도 못하는 짐승이 사람보다 뭐가 중요하다고? 이렇게 바글바글 와서 나한테 달려 이래 그렇게 할 짓도 없어? 그냥 저 애들이 뭣도 모르고 신고한 것 같은데 다들 그냥 좋게 말할 때 돌아가 때리신 영상도 있고 증거가 다 있어요 저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환경에서 강아지가 행복하게 살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 개를 가지고 포기하라요 말아요 시장에서 내돈 주고 사왔어 아 포기 안 하시면 학대한 증거가 있어서 동물보호법으로 법의 심판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... 에이... 정말? 맘대로요! 어... 내 내가 알아서 들어야겠다 근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! 이놈의 이놈이 개 어디갔어! 에이! 어! 에이! 할아버지 말려! 에이... 에이... 배 매운방덕깐 넘들! 어,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! 내 재산도 다 뺏어가 놓고! 어, 마누라는 맞춘 세상을 가고! 어,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 개까지 뺏어가래! 어! 이거다! 이거다. <웃음> 그래, 네가 똘똘이구나. 자, 너를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. 자, 가자. 이거 나 이러지 말라고. 이거 나, 나 제발 진. 어, 어, 우리, 진짜... 우리, 우리 똘똘이. 어, 어, 어, 어, 내가 그렇게 때렸는데 지금 나를 지켜주는 거야? 어, 어, 어, 어. 자측들도 버린 날넌 나한테 왜 이렇게 한없이 착하게 구는 거니 아그리 내가 그 우리 똘똘이 그소서더권진있요 그 당신들이 말한 거너 포기할게 나보다 우리 똘똘이에게 훨씬 좋은 주인을 찾아줘 신세한탄하며 술 먹고 때리는 난 자격이 없어 잘 생각하셨어요 좋은 주인, 찾아드리겠습니다. 구독! 아이 내가 산책 시킬 거라고! 아니야 내가 산책 시킬 거야! 그래서 같이 하고 있구만! 그거 갖고 난리야! 오프, 어. 어. 할아버지! 아! 이 쩌꺼비들! 저번 일은 정말 미안하구나! 너네 집 강아지 참 귀엽구나! 이름이 뭐니? 망고요. 그래! 망고야! 참 귀엽구나. 똘똘이가 보고 싶네. 술도 끊고 다시 내 인생을 돌아다 보니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준 건 똘똘이 밖에 없다구나 내가 왜 똘똘이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는지 후회가 참 많이 돼. 할아버지는 후회하셔야 돼요. 똘똘이한테 가족은 할아버지뿐이었는데. 맞아요. 그러니까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.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잃으신 거니까요. 그래 너희들 말이 다 맞다. 불도라 잘 지내니. 뿅 구독 뿅 좋아요. 안녕!